네. 그럼 앞으로 리플 어떻게 보십니까? 한 줄로 딱 평가를 해봅시다 한 줄이요? 한 줄! 오~~ 네. 시간 어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 저는 조인디의 파커 네 아,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합동방송을 어, 시작하는데 어, 너의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어,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코인이 뭔가요? 첫번째 코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리플입니다 어, 리플, 아, 리플. 아, 리플. 리플. 음. 리토석이라고 플리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리플인데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주 많은 이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만들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리플에 관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개발을 펼쳐 나갈 건지 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리플의 탄생부터 한번 쭉 풀고 가보겠습니다. 리플, 리플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다른 코인은 사실 뭐 여러가지 이유를 덧붙이면서 뭐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쓰겠다라고 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리플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송금 시장에 리플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은행 간의 송금을 네. 위한 결제수단 그리고 송금에 대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게 리플인데 실사용에 대한 사례가 많고 그리고 실제 사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리플이다 이래서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실사용 사례와 별개로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가격이잖아요, 가격. 네. 그렇죠? 가격과 어, 리플의 실사용 사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어, 일단은 이따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마 이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 이 가격이랑 리플이, 리플의 어떤 실사용 가치, 이거에, 어, 이게 이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거 한번 사사치 좀 파헤쳐 볼 건데요 이그 곁다리 코인이라고 하는 스텔라 스텔라랑도 어떤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 제드 맥켈럽 맥켈럽 굉장히 유명하죠 맥켈럽 뭐하는 사람이죠? 이분 이력이 화려합니다 음... 굉장히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래서마트복스 아, 창립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리플랩스에 들어갔는데 네. 이 사람이 전설적인 분쟁을 해요 리플라고 음. 어, 자기가, 이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회사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리플의 회사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반대 세력한테, 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어, 약간 물러나게 되는. 어, 음, 그, 네. 뭐야, 정치에서 졌구나, 안에서 뭐, 그건 좀, 그래서 만든 게, 제드 맥켈럽에 나와서 만든게 스텔라인거죠 우주선. 음, 네, 달로가는 그, 스텔라 네. 스텔라랑 리플이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가장 큰 차이는 음. 어, B2B B2C의 차이인것 음. 같아요 음. 리플은 어떻게 보면 은행과의 은 파트너십을 주도로 하고 음. 뭐 은행과의 파트너십이 아니더라도 음. 송금업체하고 B2B로 이 파트너십을 추진하는데 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B2C에 좀 어, 초점에 맞춰져 있죠 음, 네. 사람 개인과 개인 간의 송금에도 아무래도 좀 마이크로 한그 송금에도 좀 초점을 맞춘 게 스텔라다 네맞사이가 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가격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리플이 관심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신봉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리플이 예 네.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많이 생겨났는데 이거 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일단 저희, 저는 희저 미디어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도 음. 음모론은 어. 어떻게 보면 팩트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냥 추측인 것뿐이지 사실은 네. 음모론이라고 해서 그게 허황됐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정설 통설에 벗어난 어떤 그정설에 아닌 이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추측 또는 분석 에 이거를 좀 음모론으로 통칭을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게 연결이 돼서 리플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의 기대를 많이 이끌어놨던 게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리플이 음. 제도권에 반항하는 코인은 아니잖아요. 네. 어 그쵸? 반항이라는 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격한 표현 틀했어요 네, 격한. <웃음> 네. 네, 아주 잘 기, 길들여진 어떤 그 어, 수단, 네. 어, <웃음> 수단. 네. 네. 오히려 이제 제도권하고 발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와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예, 이 뭐, 거의 뭐, 제도권에 선전포고한 수준의 그런 백서를 지금 내놔서. 거의 IS와 돌끌으로 치고 있다고 예, 예.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심이 되지. 네. 우리는 뭐, 은행에 반기들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은행을 도와주는 코인이라고. 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한 리플이랑, 로스차일드랑, 예. 네. 무슨 연관이 있는 것죠까 뭐, 이것도, 낙관론자 분들의, 어 이야기에서. 낙관. 네. 네. 낙관론자. 네. 낙관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음. 어, 이야기들에서 를 이제 나온 건데, 뭐, 요지는 이런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이 제도권하고 같이 나가는 코인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에는 빅피처가 있다 음. 큰 그림이 있다 아. 네. 사실은 리플은 뭐 독자적인 단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문의 새로운 어떤 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음. 어떤 코인이 될수 있다 음. 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연준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비밀병기다 뭐, 일루미나티랑도 네. 뭐 연관이 있다고 라 음. 하는데 뭐, 차마 거기까지는 뭐 자세하게 파보진 못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 아무튼 뭐 이러한 뭐좀 약간 저희가 공개적으로 뭐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흥미롭게 냈어요. 흥미롭게 내는데 와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이거를 내용을 뿌렸는데 이것만 믿고 투자를 하기에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표현의 자유는 뭐 개인의 자유고 이런 뭐 존중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좀 어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네. 발언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유명한 그 차티스트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도 뭐. 몰빵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음. 음. 무조건 근산 투자해라, 근산 투자해라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몰빵에서 한방 크게 하면 또 그게 또 아, <웃음> 그렇게 또, 또 예. 네, 잘... 아무튼 리플의 어떤 제2의 부흥기가 최근에 많이 펼쳐졌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리플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리플의 라이벌. 계속해서 리플의 자리를 노리는 코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는 뭐 리브라도 그렇고. 네. 이것들 뭐 어떤 애들이 있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리브라 관련해서는 일단 리브라는 리브라 협회가 있어요. 리협. 네, 리협. 네. 리협. 네. 네. 네. 네. 일단은 그러면 리브라랑 리브라로 대표되는 코인 그 리플의 라이벌 그리고 어, 리플 이러한 차이점도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리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요소 자체가 뭐냐? 알아가면은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 네, 가격. 뭐 모든 알트코인이 그렇듯이 네. 제가 리플들의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혹시 뭐? 어떻게 가격을 좀 보셨나요? 가격이요? 네. 봤는데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 한 2개월 전? 3개월 전에 봤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 있더라고요 백스텝을밟았는데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뭐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 건지 얘는 이제 차트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대 목표 값은 최대 목표 값은 8,467원이다 8,467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값은 어, 절반정도8 4,455원이다 아... 앞으로의 리플의 비전 개발 과정은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뭐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저, 보니까 뭐, 뭐, 네. 정부랑도 잘 흑적 맞아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실용성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코인은 당연히 리플이겠죠. 오. 리플의 실용성 그리고 가치, 기능은 절대 의심할 바가 안 돼. 이미 실현이 됐어. 오. 그렇다고 10만 원을 갈까요? <놀람> 그럼 앞으로 리플 어떻게 보십니까? 한 줄로 딱 평가를 해봅시다. 한 줄이요. 한 줄. 오. 이거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실간 네. 네. 음, 지금... 먼저 할 말씀 해주실까? 네. 리플 좋은 코인이다.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좋은 코인이다. 그런데 어, 조심해야 될 코인이다. 어두운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네. 면. 이 예. 예.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웃음> 아... 갑자기 떠는데. 어, 약간. 아, 괜이나요 일단 리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음. 한국 투자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차트 분석 맨날 하셔서 알겠지만 아. 개인 투자자가 많은 주... 한 줄이라니까요? <웃음> 한줄한줄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한줄네 일단 하, 한마디 아. 네 그럼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네. 한국 투자자가 너무 많다 네. 끝? 개인, 개인... 오늘 리플에 대한 우리 너의 코인은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처음이라 조금 어수선했어요 어순했는데 <웃음> 네, 그래도, 그래도 뭐, 할말은 다한것 같아요 네 할말을 많이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음. 다음번에 좀 줄여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웃음> 네. 할말은 다한것 같고요 네, 어, 다음 코인은 아마 어, 한 일주일 이 주일 뒤에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녹화를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식으로 다뤄만한 코인 궁금한 코인들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웃음> 네. 신청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한번 우리 너의 코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인사하세요. 네, 제가 너의 하면은 코인. 아 그렇게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뭐 저희 항상 하는 거 할까요? 아 네. 네. 네. 너의 코인은.